유튜브 친구들, 하위 8월 한 달간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, 그리고 댓글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각세 분께 KFC 상품권을 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KFC. 저 같이 말까? 이와 가지고 털털잘 터, 터, 터, 터, 터, 얘는 터, 터, 길어 터, 아 터, 터, 터, 터, 이쪽 터, 터, 터, 터, 터, 쪽 터, 먹을 터, 터, 터, 터, 터, 터, 터, 진짜 코벅죽인데 배가 할수 없이 먹지 말고 추우로 음식한 아추 됐다 끝추 거기서 것 손손 <웃음> 손. 아이고 o u in the go. a n 앉 앉아 앉아 a a n 앉아 앉아 j 아 Anja, Anja, 손, 손, j a a n 손, a a n 손 옳지. 손! 손! 손! 손! 손! 좀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아 손! 손! 손! 손! 손! 앉아.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손! <웃음> 아 너무 귀엽다 <웃음> 아이 손이 대박이다 방구 아, 돌아! 아 귀여워 잘한다 <웃음> 완전 잘한다 방구 돌아! 옳지 주 앉아 하이파이브 기다려 뭐? 어이 셋이 새로운 강아지 하지 마. 오, 나오 좋아 어 드디어 보냈다. 제 시선 빵꾸 왔네. 추한 빵꾸 하네. 어다